친구들 안녕 쌤쌤 주산쌤이에요. 오늘은 34번째 기초 주산 내림없는 빼기와 보수 빼기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기는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익혀야 하는 거고요. 내림이 없는 빼기나 보수는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 나오는 세 문제는 굉장히 쉬우니까 금세 따라 할수 있을 거예요. 자. 보수 더하기 에서는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라고 했죠 근데 빼기는 반대입니다 뺄수 없을 땐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하고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보수 빼기는 뺄수 없을 땐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하고 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세 문제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금세 할수 있을 거예요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털고 자잘 보세요 46 다음 빼기 일부러 제가 표시했어요 빼기 15 제가 놓을 때 손가락 동작 정확히 보세요 중요합니다 더하기, 아무 표시 없는 건더하기예요17 동시에, 17. 그 다음, 빼기, 25. 그 다음, 빼기, 10. 하면 답이 얼마죠? 13. 그쵸? 맞았습니다. 자, 다음, 2번, 털고, 29. 다음, 10 7, 7놓을수 없으니까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너무 쉽죠? 항상 연습했던 거예요. 자, 다음 빼기 35, 다음 더하기 29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한 거예요. 자, 다음 빼기 16 해보겠습니다. 빼기 15 6, 6을 뺄수 없죠. 먼저 10을 먼저 빼주고, 요 10을 뺀 거예요. 6을 빼니까 뺄수 없을 땐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하고, 그러니까 답이 얼마죠? 24. 네, 다음 3번 하겠습니다. 73. 손가락 정확히 보세요. 빼기 65. 잘 보세요. 60 뺐어요. 5뺄수 없을 땐 앞자리 내리고 보수. 손가락 정확히 보세요 다음 더하기 8 더할 수 없죠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8에 대한 보수 2 다음 75를 올을거에요70 났죠 5를 더할 수 없으니까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다음 빼기 64 먼저 60을 빼주고요 4를 빼야 되는데 뺄수 없죠 뺄수 없을 땐 앞자리 내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보수 더하고 4에 대한 보수 얼마예요 6. 그러니까 답이 27입니다. 자 친구들 오늘 이 문제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보수 빼기 연습.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건데 빼기 보수는 뺄수 없을 땐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하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나온 이세 문제 굉장히 쉽게 금세 할수 있을 거야 자 오늘 친구들고 연습 잘해보고요어 교과 수학에서는 받아 올림 받아내림 2학년부터 나오니까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어, 어 어떤 걸 해볼까요 어20 5 빼기 9를 해보겠습니다 자9 요거를 교과 수학을 하듯이 하면은 자 보세요. 전 세로 샘 반드시 줄 맞추라 그랬죠. 자 친구들한테 자 세로 샘은 뒷자리부터 위에서 아래로 계산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5에서 9를 뺄 수가 없죠. 그래서 앞자리에서 빌려와야 똑같아요. 그럼 얘가 뭐로 변하죠? 1로 변하고 여기를 빌려줬으니까 10을 빌려왔죠. 자 이런 과정을 반드시 어머님들께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하면 안 돼요. 무작정 하면 나중에 숫자 커지고 복잡하게 연산 나오면요. 막 엉켜서 몰라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가장 기초부터 정확히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은 얘가 더해서 15가 됐죠. 자, 15. 주산식으로 15 하면은 앞자리 내리고 자, 이걸로 보세요. 자, 15에서 9를 빼주면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하고 2를 더하니까 어떻게 됐죠? 6이 됐죠. 그래서 그대로 6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빌려줬으니까 1이 남았죠 그래서 16돼서 이렇게 요 변해가는 과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또 친구들도 조금 더 응용해서 이렇게 또 설명해 주시면 돼요 얘랑 얘랑 더하면은 어떤 답이 나올까 하고 또 활용해 보세요 얘랑 얘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다시 또 더해 보면 얼마예요 얘랑 얘랑 더하니까 한자리가 올라가죠 더했을 경우에 자 그러니까 10 5가 됐고요. 얘랑 얘랑 더하니까 2가 됐죠. 그래서 2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빼는 것도 알려주시고요. 뺀 거에다 다시 더하면은 그것이 첫 번째 숫자가 된다는 것까지 알려주세요. 그럼 친구들 너무 재밌어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주산으로 하면서 교과 수학도 반드시 병행해주세요. 그리고 요거 하다 보면 암산으로 저절로 척척척 나와요. 그렇지만 제가 그랬죠. 암산 아무리 잘해도 교과 수학에서 실수하면 안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렇게 쓰면서 한다고요. 요 원리를 정확히 알면요. 숫자 아무리 큰거 나와도 다할수 있어요. 지금 이 숫자 간단하다고 무시하시면 안됩니다. 요 기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친구들한테 정확히 이해를 시켜야 숫자가 복잡해지거나 커져도. 실수하지 않아요. 나중에 분수 나와도 그렇고 소수 나와도 그렇고 뭐 나누셈 나와도 그렇고. 자, 여기 있는 이 문제 간단한 숫자이지만 잘 연습시켜 주세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산 보수 빼기는 뺄수 없을 땐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하고. 더하기와 반대라고 그랬어요. 자, 너무 쉬우니까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요 동영상은 한 번만 보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자,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